내일 오자 뭐... 내일 또 내일 오자 아니, 네, 내일 내또또 네, 또 네, 또또 네, 또 네, 또 네, 또 네, 또 네, 또 뛰어 뛰어 네, 또 네, 도 네, 또 네, 다가한 네, 또 뛰고 싶또 이렇게 또 네, 또 네, 또 네, 또 네, 또 네, 또 네, 또 네, 신라면, 짜파게티, 육개장. 하나 만 먹으면 되죠. 두 개요. 최라면, <웃음> 아 안성당면. 그렇지 아니지. 알죠? 전 배영동이 배영 배영은 최고잖아요. 수수. 어 배영동. 배영동 배영동. 야 사기꾼들 <웃음> 저도 안성탕면이요 나도 배영도 사리곰탕에다가 고향만두 넣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네. 저는 무조건 안성탕면 네맞습니다 저는 짜파게티 짜파게티가 맛있어 저도 짜파게티 짜파게티 3개까지만 요 저부터 3개 다 맛있는 것만 있는데 오늘 배웅동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던데 그리고 저 라면 라면 한 개요 많이는 안 먹는 같아요. 두 개는 먹어볼 줄 오늘 준비야뭐 하는 거예요? 띠아 이모 뭐 띠아 이모아 어 뭐하고 있어요? 야구하고 있어요 야구해요? 안녕하세요 저세 봉지요 저는 뭐배형동 좋아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배동이첫 번째고 <놀람> 두 번째고? 전 너구리 좋아해최라면 어, 오뚜기 <놀람> 다시 한 <와볼게요. 놀람> 안녕하세요 최라면 팔뚝 짜파게티사리곰탕 안성탕면 마스트 튀김으로 등산가서는 육개장 술먹고 다음날 무파마 야구나 잘하자 아. 벌컵 두개 아 이제 늙어서 소화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전. 짜파게티야 몇개 정도 드실수있어요 네 두개? 세개? 네면잘 안먹어서 야채만 먹어서 야채만 드시면 돼요 아 맛있겠네 저는 육개장 사발면 제일 좋아합니다 두세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일화면 네. 대홍동 원래 노골이었지만 오늘 먹고나서 대홍동 대홍동장 황교. 네. <웃음> 정말요? 왜 의심을 하죠? 두 개, 세 개? 배웅동장, 유재석장, 농심장. I don't know. Number, number t 예안돼 괜찮아 야성탕면 그렇지 저희 요즘 이걸로 싸우거든요 라면은 안성탕면이지 아아니요요요육개장이 아니 설라면은 <웃음> <목소리> 육개장이지 아 그거 까먹었는데 어깨 리 코치님은 배웅동 예안성하면어 배웅동이지 아 맞네 아, 저못 봤어요. 아 저거 못봤어요 지금 왔다아 나도 못봤어 저거 저거지 예. 전두 봉지 하... 최대? <웃음> 혼자 한한세 개? 세 개? <웃음> 어다 농심이구나 무조건 비빔면이죠비빔면 진짜 좋아해 몇개 정도 많이 드시나요? 세개 진짜 평소엔 두개 진짜 배고프면 세개 짜파게티요 몇 개? 최대 몇 개? 한개반배경동 좋아하시는 농심 라면이 음. 드시가요아 신라면 좋죠 신라면 옛날에는 안성탕면이었고 그 다음에 신라면 뭐 맛없는게 없지않나? 우리 옛날 어렸을때 육개장 사발면 라면을 최대 몇개까지 드셨나요? 아, 저는 이런 얘기해도 되나? 라면을 잘 안먹었어요 음. 어렸을때는 먹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프로 들어와서는 라면을 거의 안먹었어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아마 그럴걸? 우리 점심에 우리사 4교시 마치면 점심을 다 같이 먹거든 그럼 그때 이제 사발면 해가지고 같이 먹었던 그 추억이 있네요. l t i s h i 라면 최대 몇 봉지 먹을 수 있을까? 최대 라면. 라면 짜파구리 라면은 배영동 몇개 먹을 수 있어? 비빔면 어 비빔면이요? 최대 최대 한 개요 소식하는 스타일이다 <웃음> 한 봉지 아닌가 이게 한 봉지 어, 배영동이 최고 맛있고 그다음 안성탕면 배영동 다 짜파구리 다섯 개 벌한번가속 음, 5개? 아낌시만 있으면 습니다